새누리에요 아, 이번 오늘 화요일인데 저번 일요일날 주말 꽃구경들 잘하셨나 보겠습니다 아, 오늘양력으로는 4월 4일이고 음력으로는 음력윤달 2월 14일입니다 화요일 아, 지금 시간이 2시 아, 55분 오후 새벽 아니야? <웃음> 그 정도였을 거예요 쟤는 저 주방 쪽에 좀환하죠 어, 낮이라 그래다 밤에는 밤이나 새벽에 찍으면 저게 껌껌해 <웃음> 어, 오늘부터 그 대전 어, 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 어, 수업. 수업을 시작했어요 여러 강좌가 있는데 천일은 어, 북치는 거, 한소리, 이 곱보 북치는 거, 어, 중머리, 뭐 차진머리, 흰머리, 중중머리 뭐 이런 거 배워지 오래됐어요. 천일 그 저기 그 사철가 당가하면서 이산 저산 이거 <웃음> 어, 야산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뭘 하겠어. 그래, 서 3년 동안 안 했었는데. 아, 그냥 노노니, 어, 이제 일주일에, 일주일 두 시간이에요. 어, 거기 가서, 거기 가면 아는 얼굴들 있으니까 얼굴도 보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수업 갔다 왔어요. 응? 응, 갔다 왔고, 그 판소리 가르치는 그 선생. 다전, 전문화재예요 다전 무형 문화재. 박근영 선생하고, 어, 또 그분 제자에 있어요. 강 선생이라고, 어, 같이, 어, 모처럼 만났는데 우리 밥이나 먹읍시다. 해가지고, 천일 1층, 천왕정사 1층에 와서, 오시고 와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아, 알고 봤더니, 오늘 아제, 그박 선생이 모친이 며칠 전에 들어가셨대요. 들어가셔서 어제, 어제 발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천일한란데 이제 문자가 왔는데, 천일이 못 봤어요. 대기 차를 운전하다 보면, 블루투스랑 폰이랑 연결되어 있으면, 문자가 오면은, 딱딱하다 보면, 문자가 덜어오는 어, 천이란 데 띵동 소리가 안 나와. 블루투스랑 연결되어가지고, 글로 가버려, 이제. 그러니까 차에서는 그 소리를 죽여버려, 이제. 그래서, 그런 문자가 몇개막 쌓이다 보면 전에 와있던 문자는 그 밑에 감춰져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몰랐는데, 오늘 이제 그, 저기, 보법, 배우러 갔더니, 거기에 와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길래 아 그러냐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그 반가운 마음의 밥도 먹을 겸또 위로 내줄 겸 해서 이제 밥을 내게 보냈는데 아이 천일이 이제 법사라는 걸 알아요 응. 여기 천원정사 여기 와서 이야기도 어, 나누고 차도 마시고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밥을 다 먹고 <웃음> 아, 엄마가 생전 교인이었대요 교회 교회, 교회 된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49제 아, 자기는 49제를 해주고 싶다 그 얘기를 해요 물론 천이라는데 해달라는 게 아니야 어? 아니고 자기는 그 49제를 하고 싶다 그래 뭐 하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어요 어? 근데 그 얘기 그러다 보니까 그 박선생, 문화재, 그 양반한데, 천일이 얘기를 해주다가, 뚜뚜뚜뚜뚜 얘기를 해줬다고 생각하니, 아, 오늘 얘기는 여러분들이랑 그 얘기를 조금만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음, 무슨 얘기냐. 예전 영상에 천일이 절에서 하는 천도제랑, 우리 무속, 민간에서 하는 천도제랑은 다르다고 했어요. 달라 그러다 보니 49제 사십구제 또한 뭐예요 달라요 달라 우리 무속에서는 49제라는 개념이 한번 퉁치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해서 49제 개념이 바로 천도제와 같이 엮여서 들어가요 딱히 49제다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하는 말은 49제 49제는 전일 뭐라겠어요 49일 동안 망자가 저승세계에 가서 도착을 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 즉 77은 4 9예에요 7번 죄를 올려주는 거예요 7번 따지고 보면 10대왕 10대왕이 있는데 왜 7번만 지내는지 나머지 세 번을 왜 빼먹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실질은 49. 일곱, 일곱 번을 지내는 거야. 일곱 번의 합이 49일 동안에 지내주는 거다. 하는 뭐 그런 개념인데, 자,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천일 영상, 전편 두제 보면 다 나와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무슨 얘기냐. 우리가 흔히, 이 현실 세계에서 도피를 하고 싶을 때 어? 자살을 꿈꿔요 즉 생을 마감하는 걸 꿈꿔요 그런데 그렇게 현실을 도피하고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꿈을 꾸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가장 큰 생각은 뭐냐면 아, 이걸로 끝내고 싶다 1번 이걸로 끝내고 싶다 어? 2번 다 잊고 싶다 이 험난한 세상 일에 대해서 다 잊고 싶다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뭐가 있어요 7번 이걸로 모든 걸 끝내고 싶다 응? 그거 맞아 뭐가 맞냐 이 지구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지구생활은 끝나 다시 말해서 이 현생에서의 생활은 끝이나요 하지만 죽는 그, 사,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된다겠어요 천일이 전해져서 많이 얘기했어요 저성생활 1일차가 되는 거예요 저성생활 1일차.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처음에 겪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산고 뿅! 하고 생각나오듯이 뿅! 하고 저성생활 딱 도착을 하면 저성생활 1일차가 시작되면서 바로 재판 1일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천일이 얘기해주면 그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는 그 시절에는 49일이 필요했을지가 몰라요. 했을 줄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IT 시대고 AI 시대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한다겠죠, 선생님. 안 해요. 그렇게 오래 안 걸려. 그렇게 질질 안 끌어. 응? 어? 단독 재판부가 아니라, 응? 어? 단독, 1인 판사 재판부가 아니라, 어떻게요? 합의부야. 합의부. 판사 그냥 서너 명이 줄줄로 딱 모여가지고 한 방에 딱 충쳐. 아셨죠? 천일이 봤을 때 그렇더라니까. 천일이 지옥 봤다고 했죠. 책상들 판관들이 쭈르륵 놓고 일렬로 쭈르르 놔 그리고 저기 죄인들 다시 말해 망자들이 일렬로 컨베어 타고 쭈르르 지나가면서 1번1번 1번 데스크부터 해가지고 판결 땅 옆에 2번땅2번 2번 데스크 땅. 그렇게 해요. 끝나. 그냥 끝나. 49일 동안 안 가. <웃음> 아셨죠? 어. 또그 얘기도 오늘 아니야. 자. 저승생활 1일차가 돼요. 저승생활. 그 다음날은 뭐야? 저승생활 2일차. 그러면, 진짜 명심대로 해야 될게 뭐냐면, 지구생활. 지구생활은, 아씨, 그래. 나 죽어, 내가 죽어버리면은, 지구생활 아야 끝내버려 시작난 거 죽어볼게 이래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모든 게올 스톱되고 끝나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스톱되는 것은 지구생활만 스톱된다니까 그럼과 동시에 바로 다음 버전 어디 버전? 저승버전저승버전이 열리는 거야 저승의 문이 열리면서 저승이 1일차가 되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뿅마가 나왔서 세상 1일차 남자 여자 만났어 연애질을 해 우리 연애 1일차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그렇듯이 그런데 현생은 내가 살아온 과정이 있고 틀이 있고 대충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생에서는 내가 어떻게 유두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어떻게 움직이거나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승세계는 어때요 다시 시작을 하는데 가장 큰 냉점은 뭐냐면 내가 망자 본인 극락, 귀의세계나 천국 이걸 갈지 지옥세계를 떨어질지 우주 미아가 될지, 어디 축생으로 태어나서 멍멍, 어, 개새끼, 이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이거 불교법에 따라서 그냥 육도 환생, 응? 여섯 가지 환생될 때 아수라로 태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야말로 어떻게, 현생에서보다 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중운계를떠들을지 악기들인데 쫓겨댕길지 어떻게 알아? 이게 돌아버리는 거지 뭐 그러니 옛날 어른들 이야기 속에 그거 있잖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지구가 낫다 그러니까 뒤지지 말아라 그 응? 그게 있다고 명심들 하시라고요 그냥 아이씨 이걸 다 끝내버려 그러니까 결론이 뭐라겠어요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 다시 말해서 끝나자마자 다시 시작 다시 시작하는 그날이라는 거면 아시라는 거지 끝나자마자 순간 뿅 하고 저쪽 시간이 착각착각 착각 착각 시작되는 거라고 응? 무슨 시간? 운명의 시간이 응? 이제 저승의 시간이 된 거야 이제 아았죠두 번째. 아, 읽고 싶어. 이 힘든 모든 다 읽고 싶어. 응? 아, 못 살겠다. 쌍이 먹어. 응? 대전아 버리자. 그렇지. 그러면 잊혀질까요? 아니, 잊혀질까요? 잊혀지지. 잊혀져. 어, 잊혀져. 근데 뭐만 잊혀지느냐. 그 망자 그런 자살을 선택한 그 망자에 대한 생각만 살아 있는 지구상에 살아 있는 사람들 생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뭔 말이지 해요? 다시 잘 생각해봐. 살아 있는 지구상의 친인척, 뭐사전에 팔촌, 친, 뭐 저기 친구, 애인, 마누라, 남편, 새끼. 이 사람들 기억에서만 자기가 지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워지는 거야 자기만 자기 본인은 지워져 안 지워져? 안 지워지는 거야 본인은 왜안 지워져? 저승에 바로 1일차 하고 뿅 하고 갔단 말이지 그러면 저승에서 재판을 받든 벌을 받든 지옥 가지고 능락을 가든, 이승에서의 내 기억과 추억은 그대로 끌고 가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옥, 지옥, 지옥행 벌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졌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없어. 그러면 지옥에 내가 왜, 뭘, 왜벌 받는지도 모르잖아. 왜 귀신들에 쫓겨다니고, 왜, 왜, 그, 뭐, 호랑이, 사자, 뱀, 구렁 이런 것도 쫓겨다니고, 내가 내내 칼질 당하고 그 이유를 모르잖아 이유를 모르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가, 교도소에 깜방에가 있어 근데 내가 왜 벌을 받는데 내가 몰라 그러면 그 벌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내 제목도 모르는데 반성을 어떻게 해 반성 못하지 내 제목을 알아야 반성을 하지 그와 똑같은 이치예요 이제 구별이 됐죠. 잊혀지는 것은 어? 잊혀져. 잊혀지는 거 맞아. 아, 잊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그렇지. 근데 잊혀지는 것은 누구한테 잊혀져? 이 지구 생활을 할때 인연 인과 그러니까 인연이 됐던 그 모든 사람들. 악연이든 선연이든 응? 어?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그네들 생각과 머릿속에서 내, 나만 지워지고 잊혀져 버리는 거야. 응? 여러분들, 그 주변에 누군가 자살을 안 했더라도 어느 망자가 있어? 그럼 그 망자를 맨날 생각하고 사나? 아니잖아. 시간 좀 지나면 잊고 살아. 잊고 살어 왜? 현실 세계에서 사라졌으니까 잊어버, 당연히 잊어버리는 거야. 아셨죠? 그게 자살하는 사람들, 자살을 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단순한 맹점이에요 응? 단순한 맹점 결론적으로는 뭐야? 자살을 해야 돼, 안 돼? 안 되지 자살을 하느니 현생에서그 응? 얽히고 설킨 그 실타래를 열심히 더풀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는 게 저성 1일차보다 낫다 안 낫다? 당연히 낫지 아셨죠? 바로 천일의 그얘기요요 응? 바로 그얘기요 죽는다고 내가 잊혀지는 건 아니야 내가 잊혀지는 것은 현실 세계, 지구상에서 다른 인간들이 나를 잊는 것뿐이야 야, 그런 애가 있었냐? 가만, 야, 걔 죽은 지가 한 10년 됐나? 뭐, 이래, 이래, 이래 버리지. 정작 나는, 잊어, 못 잊어, 못잊다겠지못잊 나는, 난 나를 못 잊는, 나는 내 개체는 왜 이대로 끌고 가가지고 벌 받아야 되거든. 벌을 받든, 칭찬을 받든. 뭔 말인지 아셨죠? 응? 아, 오늘 그, 아까 같이 한번 보네요. 우리 문화재 박선생. 그 양반 엄마가, 내가 물어서교회 대부분이 노인네들이 나이 먹고 뒤늦게 이 교회를 댕겨가와 있는데 물었어요. 어, 올해, 그 엄마 중망자 나이가 87이라고 했나? 몇 살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올해 뭐 살긴 사신 것 같은데, 좀두사이면 50세까지 높게 살 때, 들어가셨고 근데 젊었을 때 젊었을 때부터 그냥 그 고등학교 그 나이에 고등학교 댕겼어요 잘 댕겼어요 음.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자체가 그 교회 학교다 보니까 어 댕겼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면 그러냐 그래서 그래도 때그 엄마는 그 교회 저기로 안, 모, 저기 안 모시고 대전 그 시립 교묘묘원 있는데 글로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 진작 돌아가셨던데, 자기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자기 아버지를 그 기독교 그 공원묘지에 걸로 모셔놓은 겨. 근데 오늘 이제 천일 그것도 붙더라고 자기 아버지를 그 거기 빼서, 거기 기독교 거기에, 자기 아버지는 비록 기독교가가 아니야 <웃음> 그 자기 엄마랑 저기 시립묘지에 거기 합장하고 싶은데, 어? 괜찮겠냐고. 당장을 하겠어. 당장 해어 그, 이제, 아, 맞어. 저기, 그, 그 양반 엄마가 돌아가시기, 윤달에 돌아가셨단 말이지. 윤달. 어? 여러분 참고하세요. 윤달에 돌아가셨으면은 제사를 어떻게 하냐? 윤달, 어? 언제 오냐? 안 오지. 그니까 어떻게 그냥, 음력 2월, 이날에 지내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번에 태어난 애들을 음력으로 생일을 못 찾아먹어. 언제 찾아, 먹어. 어떻게 찾아먹어? 윤달이 윤달이 2월이어또 언제 온다고 아셨죠? 그래서 그냥 반한테 오늘 그냥 박사장한테천일계어요 아버지 이장 바로 해라 아무 탈 없다. 응?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랬네. 아버지는 교회도 안된긴 양반이 거기 교회들 틈 속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내내 그 천송가 들으려고 하니까 귀귀 뭐 떨어졌을 거다. <웃음> 빨리 보시고 나와라. 응? 합장 얼른 해라 아무 탈 없다. 뭐, 3년이 지나고, 아씨, 그야말로 위신이니까 하지 말아, 듣지 말으라고. 어? 진짜, 엑스도 모르는 것들이 계속 지랄한다고. 그랬더니, 혹시라도 날, 그 받을 필요가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그거 하려면 또 서류가 또 복잡하다네. 그래서, 서류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자기가 할 테니까 다음 주 만나서, 나한테, 어이, 법선님, 그 날짜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합시다. 응? 어? 그러고 말았어요. 음.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제 그, 그, 그, 화 선생님 그, 출, 엄마 그, 출상을 했으니, 어제가 3일째야. 오늘 4일째. 어? 오, 그러니까 저기 양력으로는 4월 1일날 들어가신 거네. 어, 4월 4일이니까 양력으로. 그러면 그 망자의 엄마는 벌써 저성 미일차 미드, 4일차가 된 거야. 저승 4일차. 그러면, 이승에서 사는 사람들은 좀 있으면 그 엄마에 대한 존재를 잊어 아니죠. 잊어? 다 잊어버려. 생각도 안 나. 얘기도 안 해. 근데 그 엄마인 당사자는 저승생에서 뭐요? 저승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그러면서 당신이 지구세에서 살 때의 그 모든 과업, 과오와 업보, 업에 대한 그 원죄, 그걸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옥을 가든지, 극락을 가든지 해서 계속, 응? 자기 혼, 영혼 자체가, 영 자체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물론 나중에 벌 받으면 소멸되는 별도 있어요, 예? 소멸되기 전까지는 살아온 그 과보에 대해서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셨죠? 오늘 얘기 그 얘기요. 응? 어? 아, 명심들 하세요, 에? 혹여라도, 어결에도 잘못된 생각을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거들랑 명심들 하세요 응? 어디 뭐 저기 가스 펴놓고 연답을 펴놓고 차 뛰어내리고 그런다고 해결될 거아니요 한강에 뛰어내리고 그러지도 말 응?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여 그냥 주어진 수명대로 살되 현실이 어렵다 도망갈 생각하지 도망간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 천일이 그냥 지구에서만 도망가는 거야 근데 지구에서 그렇게 하고 도망갔는데 저성 가면은 아이고 어서오세요 컨그루치 레이션 축하합니다 그거 하겠어? 안 한다니까 일랄랄랄랄라 <목소리> 일랄랄랄라이새 도끼 새창사들은저성사자들이딱 짚고 환영시켜준다니까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음, 일주일에, 전일에는한 분만, 뭐, 판소리도 있고, 승무도 있고, 다 있는데, 아니, 안 해, 안 해. 에이, 그러니까. <웃음> 자, 여기까지입니다. 음. 자, 좋은 날, 마음을잘들 하시고.